참사가 벌어진 골목으로 바로 이어지는 이태원 세계음식문화 거리입니다. 길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테라스, 지난해 적발된 무단 증축물입니다. 저희 취재진이 이 거리를 따라 위아래에 위치한 28개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모두 열람해봤습니다. 300m 남짓한 짧은 거리에서 무단 증축된 건물이 14곳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. 14곳 중 9곳은 매장이나 주차장 등 1층 공간을 넓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현재 불법 증축된 건물 외에 8곳도 과거 무단 증축으로 적발됐습니다. 28곳 중 22곳, 80% 가까이가 불법 증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. 홍보관 건물 하나를 제외하고 제 뒤로 보이는 모든 건물들이 무단 증축됐거나 과거 무단 증축으로 적발된 후 시정된 겁니다. 이뿐만 아니라 사고가 일어난 골목의 건물 두곳중한 곳은